결혼한지 17년째입니다. 남편은 은행원이고 저는 공무원입니다. 15년 전부터 남편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투자한 아파트를 저 몰래 팔았던 이력도 있고 시부모님께 받은 집도 주식으로 날렸으며 자신의 신용으로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형제나 이웃에게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직장이 은행인데 본인의 빚이 많아 직장에서 짤릴 위기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걱정이 되어 저도 퇴직금 담보와 신용으로 빚을 내어 남편의 빚을 여러번 갚아주었으나 며칠 안되어 또 자신의 신용으로 빚을 내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법원에 서류도 제출해보고 제가 쓰러지며 병원에 입원하기도 가출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다시는 안한다고 싹싹 빌고 그래서 아빠 없는 아이들을 키우려니 마음이 아파 17년의 세월을 참고 살았습니다 현재는 남편 신용으로 은행에서 2억 2천 정도의 빚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제 명의로 8천만 원 정도의 담보 대출이 있는 시세 2억 5천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 또제 명의로 된 시세 8천 정도의 밭이 있으며 남편은 매달 월급날 저의 통장으로 75만 원의 현금을 자동이체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사례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빚 2억 7천만 원과 아파트 담보대출 8천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없으며 지금 명예퇴직하면 7, 8천만 원가량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대폭락장에서는 기회라나 뭐라나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철부지 마냥 행동하려 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서 17년 넘게 애먹이는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계속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 신용불량자가 될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률적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이혼이 나은지 남편이 개인회생을 할 경우 제 명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지 끝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남편이 넣고 있는 보험은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